4, 번줄까지 가볼게요. 좀답답할수올라게요 3, 4, 3 2, 3, 4, 2 3 4 3 4 3 4 25, 6 3 6 1 2 3 24, 25, 2요1 2 3이4 2 1 2 3 4 3 4 1 4 3 3 예, 네. 네. 4 3 4 1. 이사 그렇지 사람자 이사람자. 이사람자. 이사람자. 이사아이사람깝이사람지 이사람자. 이사람자. 이사람자. 이이사람사자이사람사사 그렇지. 4삼이 사삼. 이. 일. 일. 꼭 일. 일. 일. 1 일. 일. 일. 1 일. 일. 일. 일. 일. 일. 일. 일. 일. 일. 일. 일. 일. 일. 반 일. 일. 4 3 1. 4 4 3, 1. 4 4 3 4 2 1 2 1 1 1 2, 4, 3, 4. 2가 다시 4. 2, 3, 4. 이 새우 잡히는 각이 있어야 되죠, 그죠? 그건 팔로 조정하는 거예요. 어, 좋아요. 3, 4. 그렇죠. 저 회축. 지금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거의 거의 지금 다 나왔어요. 이제 이게 좀조금더몇 번만 더 하면 나올 것 같아요. 예. 네. 아주 좋아요. 네. 그렇지. 4 3 2, 1. 좀더 멀리 최대한 멀리. 그러니까 최대한 이쪽에 가깝게. 3. 자꾸 숫자를 말하면서 하는 게안해 깔기 좋아요.